속한 포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정리대장 코리토사우르스 너무 어지럽혔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정리대장이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우리를 제 위치에 놓아줘. 장난감은 차곡차곡 착착 장난감 상자에 제 위치에 착착 장난감 상자가 내 자리 비리리리리 나도 장난감 상자에 넣어줘 그림책은 가지런히 착착 책꽂이에 책꽂이가 우리 자리 가지런히 착착 옷은 나란히 나란히 착착 옷걸이에 야호! 옷장 정리 끝! 옷걸이가 우리 자리! 신발은 쪼르륵쪼르륵 착착! 신발장에! 나란히 나란히 착착! 신발장이 우리 자리! 제자리 제자리 착착 정리정돈 끝 이야 깔끔해졌다 옷은 옷걸이에 착착 젤군채꽂이에 착착 젤군채꽂이에 착착, 제군책꽂이의 착착? 장난감은 장난감 상자에 착착! 깨끗하게 정리 끝! 나는야 정리대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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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 나도 장난감 상자에 넣어줘. 그림책은 가지런히 착착 책꽂이에. 책꽂이가 우리 자리. 가지런히 착착. 나란히 나란히 착착 옷걸이에 야호! 옷장 정리 끝! 옷걸이가 옷걸이 우리, 자리. 우리 자리 신발은 쪼르륵쪼르륵 착착 신발장에 나란히 나란히 착착 신발장이 우리 자리 제자리 착착 정리정돈 끝 이야 깔끔해졌다 옷은 옷걸이에 착착 재근채꽂지에 책... 착착 재근채꽂지에 책... 착착. 책... 착착 장난감은 장난감 상자에 착착 정리 끝! 나는야 정리 대장! 정리대장 코리토사우루스 방을 너무 어지럽혔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정리대장이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제 위치에 놓아줘. 장난감은 차곡차곡 착착 장난감 상자에 제 위치에 착착! 장난감 상자가 내 자리 리리리리 나도 장난감 상자에 넣어 줘. 그림책은 가지런히 착착 책꽂이에 책꽂이가 우리 자리 가지런히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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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제자리 착착 정리 정돈 끝 이야 깔끔해졌다 옷은 옷걸이에 착착 책은 책꽂이에 착착 책은 책꽂이에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장난감은 장난감 상자에 착. 정리 끝! 나는야 정리 대장!